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어디, 어디 계세요? 어디 어디? 아, 엄만 일어나주세요 되세요. 어머니 잠시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저희 어머니가 그 어머니 친구들이아이자아을 하면 그냥 이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어, 아들 자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 덕분에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은 거다하는게 그게 소원이지. 바라는 대로 다되고 그게 소원인데 다잘 됐으면 좋겠고. 멀리서 인사해라. 점프해라 점프 점프! 아난 멈출 수가 아난 멈출 수가 몸 빨아. 난 된다 아 이렇게 하면 안나오겠다 일로와봐 아 이제 해가 너무 져서 내가 안나와 2016년 차려. 자 차렷. 경 h 자, 라운드 n d one. I'm going 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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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그러죠 뽀뽀 뽀뽀 그러죠? 제가 바로, 어, 우리 아빠 엄마야. 이쁘죠? 사망에서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14년간 부모님만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제가 해주고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맨날 떼쓰고 해도 맨날 받아주시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기억에 남고, 그래서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어떻게 할 것만 있어을 or just Asian stuff in general, please check out my store. The link will be in the description below. I have t-shirts, long sleeves, hoodies, pillows, mugs, tote bags, and posters so far. All clothing is available with full-size options and everything is available in multiple colors. My products are quality made in the U.S. and available for worldwide shipping with good delivery time. Look out for any of my social media, websites, and Patreon, and other stuff I make in the video description as well.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and hit that bell notification to get alerts whenever I upload a new video. Also, make sure to like, comment, and share with your friends who would like my content as well. Thank you. Much love.